파이팅! 오늘은 정우, 지우가 엄마, 아빠와 대형 키드 카페에 왔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크네요. 오늘 정우, 지우가 신나게 놀수 있겠어요. 지우가 집라인에 지우, 도전을 하나 봐요. 화이팅! 지우야 너무 용감한데? 지야 잘했어. <웃음> 이 시간 정우는 뭐 하고 있는지 볼까요? 정우는 바운스 슈퍼파크에 입장했어요. 오. 바운스 슈퍼파크는 성인들도 놀수 있어요. 정우가 클라이밍에 도전해요. 생각보다 엄청 높은데 정우야 대단한걸. 이번엔 정우가 카트를 타요. 정우야, 운전 잘하는데? 정우야, 화이팅! 정우가 집 코스터에 도전을 해요. 정우야, 너무 용감한데? 아, 가 씩씩하게 잘탄것 같아요 아빠도 정우가 기특한가 봅니다 정우, 지우 아빠는 항상 아이들과 잘 놀아주시는 것 같아요 정우야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파졌구나 정우 아빠가 야구 게임을 하십니다 생각보다 공을 잘 던지시는데요 이번에는 정우와 아빠가 다트 대결을 합니다. 오. 마지막 코스로 정우가 어. 타워 점프에 도전합니다. 꼭 번지 점프 같아요. 정우야, 너무 용감한걸? 정우, 지우가 오늘 신나게 놀았어요. 물고기의 박주는 지우가 너무 귀여워요. 이제 밥 먹으러 가볼까? <웃음> 닦고 있어. <웃음> <웃음> 네, <김태중. 감사합니다. 웃음> 정우지우가 설렁탕 한 그릇을 <웃음> 다 비웠어요. <웃음> 뽀뽀해 달래? <웃음> 정우지우가 족 오늘도 <웃음>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